음, 기계 한 대에서, 어, 어저 치그 하나에서 어,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치그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길이가 긴 보조치그. 예, 보조치그에다가 이제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치그들을 올려서, 예, 작업을 하게 되는 어,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는 보조 치그지만 조금 사이즈가 작은 거 이제 하나를 특화되게 세팅을 해놓는 네, 그런 치 지금 12mm 엔드미를 장착해서 아마 사 개짜임을 할것 같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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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사계자임에 센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센터를 찾고 있고요. 자, 지금은 어 평작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잡으시고 12mm는 양쪽으로 6mm씩 밀어서 어, 날이 정확하게 센터에 들어가게끔 어, 세팅을 해주시는게 제품을 뽑아낼 때 어, 양쪽 어, 귀가 정확하게 떨어지죠 어, 지금 간격지그를 이렇게 풀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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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세팅할 때마다 치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처럼 어 한번 이렇게 지그를 빼내고 또 다음 지그를 이렇게 어장 착을 하면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바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 정도는 그냥 20초 20초면 다 긁어버리죠. 예, 이제는 아내에서 조립을 할것 같습니다. 재료만 재단이 되어 있다면 어, 저희 기계에 장치를 해서 이렇게 사개짜임을뭐 지금 8장을 걸어서 조립을 하는데 뭐 저는 상자 두 개는 뭐한 2, 3분 예, 1, 2분 어, 그 정도면 이렇게 작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를 정확하게 그 사이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칸칸이 이렇게 걸린 어, 것이 아니고, 숫자들을 이렇게 세개만 어, 촉을 만들어서 예, 작업을 할 겁니다. 어, 4개 짜임이라도 조금 패턴을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어, 쉽게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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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도브테일러를 장치를 합니다 도브테일러를 세팅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주먹장을 할 모양인데요 모든 재료는 저렇게 이렇게 평잡기를 한번 하셔서 먼저 치과를 이걸 만들어 놓고 네, 그 2차 작업으로 네, 넘어가십니 지금도 주먹장이 이렇게 센터 가공으로 갑니다 19mm, 어, 저렇게 도붙일 날로 예, 센터를 잡고 정확하게 센터에 맞추시고 예, 19mm를 설정을 해서 내려서 깊이 어,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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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 생겼을 때 아, 이렇게 수량을 늘려 나가시는 게 예, 저희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예, 그런 방식입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원터치로 치고 나오면 아, 끝단의 이발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면 부를 먼저 이렇게 입 구를 긁어 주고, 예, 그다음에 뒤에서 마무리 를 보는 예,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양 어, 질의 재료를 예, 가공할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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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장에 이렇게 도브테일 가공이 이제 완료가 됐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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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표시를 한두칸 정도 해주시는 게 위치 잡을 때 유리하죠. 제가 개육을 해보면 살려내야될 곳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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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물이 밥을 치는 데는 유리하지만, 또, 끝단에서 소프트우드는 이바리가, 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반면에 하드우드는, 아, 이바리 면에서는 좀 굉장히 유리하다. 예, 각도를 꺾어서,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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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이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미세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이가게장부가 들어갈 때뭐0 1 m 가이렇게조가을할수가있하기때 어, 그래서 장부가들어가는 것도 조금 이렇게이유있하들어가이하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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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숨은 주목장도 센터가공을 어, 하는 모습인데요 또 다음 영상에는 센터가공이 아닌 예, 저희 기계가 하는 이 센터가공은 항상 홀수가 나옵니다 장부 개수가 어, 그 다음에 이제 센터가공이 아닌 이 모서리부터 가는 가공은 항상 짝수가 나오게 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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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도베텔 속으로 들어가는 습장부를 이제 가공을 합니다 역시 평작기를 한번 해야 되고요 상상 제품 길이보다 이렇게 자재 길이를 1mm나 2mm 정도 조금 이렇게 길게 재단을 하셔서 어, 그치수 반영을 해서 저희 기계를 세팅해 주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죠. 대이 치그를 타고 돌면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저희 기기는 불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불량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 배아린, 어, 어, 그 치그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냥 그래서 항상 이 속도의 차이만 그 어떤 능숙함의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누가 해도 예, 불량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저희 기계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뭐 주먹장이나 이런 걸 하시는 저렇게 지그를 태우시는 분들은 제품을 보지 마세요. 예, 항상 지그를 보면서 운영을 하면 제품은 앞에서 잘 만들어질 거니까 완전히 숙달되기 전에는 예, 지그를 보시면서 운영하기를 예, 그렇게 추천합니다. 배아린이 지그를 잘 타고 도는지 그런 네. 것을 확인하면서 지그 중심으로 네, 작업을 하셔야 좀더 디테일한 네, 작업이 될 거라고 네. 항상 제가 이보니까 그렇다며 이렇게 도블, 도브테일 란을 써서 저런 직을 돌리실 때 항상 들어올 때이시대 방향으로 도니까 들어올 직에는 왼쪽으로 깎으시고 나갈 직에는 오른쪽으로 깎아주는 그런 요령이 꼭 필요합니다. 들어가죠. 어, 이런 도블 테일, 단수은 어, 주목점 역시 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하거나 약간 여유 있게 들어가게 하거나 그 0.1mm 씩이 이렇게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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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테이프를 잘 이용하셔서 예,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촉가공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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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mm 베어링을 태우면 22mm 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거 계산을 되는 공식이나 이런 것도 어, 교육 t v 에 많이 올려놨지만 어,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어링 치수대로 제품이 나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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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파일 옆에 볼트를 꽉 조아 주셔야 됩니다. 어 스팬들 유도장치가 흔들리게 되면 흔들리는 만큼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예 네, 그거를 어, 정체수가잘안 넣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 벤치로 네, 이렇게 튼튼하게 꽉 조아 주시면 네, 정확한 치수가 아마 나오실 겁니다. 역시 이렇게 촉가공 하실 때도 어 이렇게 완전히 숙달되신 분이 아니면 제품을 보지 마세요. 예, 제품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 베어링이 칙글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어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면 어 치거를 안 보고 예, 제품만 봐도 예. 쉽게 쉽게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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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기계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저걸 사용 안, 하시,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영상을 보시고 12mm 엔드밀을 사용하실 적에는 12mm 8mm 사용하실 적에는 8mm 자기 짠직구를 Y축에 걸고 작업을 하시면 어, 양쪽 날개 치수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차피 장부촉은 12mm가 가공대가 나오겠죠. 항상 엔드밀로 어, 목재를 이렇게 가공하는 방향은 시계방향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시계반다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어, 모서리에 이바리가 많이 생기니까 꼭 시계방향으로 네, 가공을 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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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공하는 먹재는 레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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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장부 파는게 불과 뭐 몇초만에 끝나네요 저희 기계의 장점이라면 치그 위에 세팅을 하고 가공을 하는 거라서 치그만 세팅을 잘해 놓으시면 어 저렇게 직각을 예, 완빵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예.